아니, 어제 비를 한번 세게 걷어서 그런지 비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스페츠랑 미리 준비를 했기에 조금이나마 베르두세도에서 하... 하... 하... 출발해서 오늘은 그란다스데 살림에 18.4km 여기로부터 가면 됩니다.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를 겪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생인 걸 알면서도 왜 왔을까? 무슨 이유로 여기 왔을까? 이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사소 고생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답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 과거를 돌아 봤을 때 어떤 게 저한테 힘이 많이 되냐 어떤 추억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냐 하면 은 신기하게도 고생한 추억들이거든요 너무 즐거웠던 추억들도 기억에 남지만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하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의 2년간의 생활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힘들었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 방법이나 잘 이겨냈던 힘그 힘이 제 자신의 아, 또 하나의 성격이 되어서 이후에 살아가는 데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 동료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샌가 물론 있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묻어지는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고마움들, 이 작은 소중함들이 묻어지는게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 이런 사서 고생하는 여행을 하는 편인데 아 이번에도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보이죠? 아 이게 아이 정도로 하이킹을 오래 한 거는 전 처음인데 하이킹할 때 제일 중요한 거아 신발 안쪽의 컨디션입니다 신발 젖으면 정말 한발짝 한발짝이 몸힘들더라고요 아, 그런 날씨에 한 5시간 걸어봐요 그러면 그냥 누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엄마무시하게 감사하게 느낍니다 가뜩이나 슬레저가 없어서 알베르기 대부분이 문이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열어, 문 열어주시는 분들 그럼 한분한 한 분이 기엽게 남아서 오래 갑니다 날씨가 미쳤어요 날씨가 아니 사서 고생은 좋은데 이건 너무 고생이야 이건 아니잖아 엘티네어에서 잠깐 만났던 스페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하루 빠르게 출발했는데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또는 날씨 때문에 하루 호스텔에서 호스텔 알베르기에서 묵었는데 덕분에 또 만났답니다. 아, 제 카메라가 용량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찍습니다 <목소리> The sky